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수 있도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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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배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형책이 있으신 분은 성형책을 꺼내셔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고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부리에 있는 나무 위번제물 위에 살을 치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치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와께 호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료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채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 그것을 그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여와께 호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와 호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수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내비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는 크게 다섯 가지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화목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샤라밈이라고 하는데 이 샤라밈은 완전하다라는 뜻의 샤라임에서 기원했고요. 완전, 복락, 평화의 의미인 샬롬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셔라임은 복수 형태인데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평화들, 화평들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죄와 관련이 있을 때 드려야 하는 경우와 관련이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화목해야 할 때, 평화가 깨졌을 때, 그 평화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그 죄의 결과로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맹렬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내가 아닌 재물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진노를 불러온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화목죄인 것이죠.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죄물이 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 끊어진 관계를 이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런 면에서 볼때 죄와 관련된 제사라고 할수 있겠지만 죄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제사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응금이 바로 이 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서원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할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태워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모두 제사장,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몫인 것이죠 하지만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 콩팥과 간, 그리고 간을 덮는, 덮고 있는 껍풀을다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대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대부분의 고기를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사의 이름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감사제를 드리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일이 있어서 드리든지 자원하여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릴 일이 있으면 그 제사를 드리러, 드리고 가져온 고기를 그 당일날 다 먹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을 넘기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날 무조건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하고 먹지 않고 남겨놓거나 내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죄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7장에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을 남겨놓고 그 남겨놓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소를 화목제로 들였다면 그소한 마리를 그 당일날 다 먹어야 하는데 양이 한 마리 그소한 마리는 그 하루 동안 다 먹, 먹지 못하는 양인 것이죠. 요즘 먹방이라고 하는데 먹방으로 유명한 사람 100명이 와도 다못 먹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소한 마리를 잡으면 뗄거다 떼고 머리를 떼고 다리를 떼고 내장을 꺼내고 또 피를 빼고 나머지 남은 고기 순수한 고기의 양만 한 600인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양을 다 먹으려면 사실 혼자는 다못 먹는 양이 되는 것이죠. 이 양을 다 먹으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먹어야 가능한 양입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싶어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집에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형네 가족, 동생네 가족 다 불러서 함께 먹었는데 다 먹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제사 한번 잘못 지내서 고기 한번 잘못 먹어 먹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고기 구경도 못하고 감사제도, 서원제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걸까요? 못 드리는 제사를 왜 하나님은 만드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제사장만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채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화목제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모든 사람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먹는 것이죠. 철순에도영인에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기를 먹고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향집에서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여는 것처럼 그와 같은 풍경일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서 분주하게 아궁이에 불을 떼고 전을 붙이고 고기를 삶아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춤추고 마치 그런 장면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떤 오해 때문에 꼴보기 싫었던 아랫마을 김신에도 나한테 손해를 입혀서 왕래를 끊었던 이신에도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나도 뒷담화를 함께 하고 다녔던 박씨도 다 함께 모여 그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풀고 다시 회복하는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제를 통해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 또한 돈독해지고 화목해지며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 인해 회복되고 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관계가 있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내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기회로 삼,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춥고 배고픈 내 이웃을 돌아보고 먹이며 필요를 나누고 내 이웃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충만하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나의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향기는 너무나도 향기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흡족하게 하는 냄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그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떠올려주시는 사람이나 특별히 깨진 관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로 인해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손길을 통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께 감사제로 또서원제로또 자원제로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먼저 베풀고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용기내어 다가갈 때 먼저 나누고 돌볼 때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